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오랜만에 녹음을 진행하는 것 같네요. 재밌게 봐주세요. 이번에 준비한 건 라즈베리 파이 4 벤치마킹과 온도 측정 테스트입니다. 처음 진행하는 건 싱크 히트 싱크 없이 벤치마킹하고 온도 측정하는 부분인데요. 벤치마킹은 대략 7,000 점대가 나오고 온도는 어, 대략 62도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어웹 벤치마킹 한 후에 어 시스벤치를 이제 콘솔에서 실행해서 어 한번 더 측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총세번에 걸쳐서 웹 벤치마킹 테스트를 할 거고요 웹 벤치마킹 후에 이제 cpu 스트레스를 준 후에 어 cpu 온도 측정을 해서 몇도까지 올라가는지 테스트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74도까지 올라갔죠 히트싱크 없을 때 마지막 세번째 테스트인데요 그리고 온도는 75도 까지 찍혔고요그 다음에 이제 히트싱크를 장착하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어, 라즈베리파이4 같은 경우에는 어, 마이크로 hdmi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usbc 타입 전원이 필요한데요 USB C 타입 전원 같은 경우에는 어댑터가 반드시 3 a 어 이상이어야 하거든요. 3 a 어가안 되면은 어, 부팅이 안 되거나 어, 정상 동작 중에도 이제 전원이 꺼지거나 하는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히트 싱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어, 구매했고요. 중국현들이 참 싸게 고급지게 잘 파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 가격대비 퀄리티가 좋더라구요 근데 그 서멀패드 같은 경우에는 양면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어서 띄실때 잘 띄셔야 될것 같아요 어 양면테이프가 잘 안떨어져가지고 서멀패드가 어 부서지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총 메인칩 이제 세군데에그 서멀패드를 부착하게 되었구요 저같은 경우에는 서멀패드 하나 뜯다가 날려먹었는데 예비로 있는게 있어서 어, 그걸로 이제 추가로 부착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판에 딱 알맞게 어, 라즈베리 파이퍼랑 조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판을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크류를 이제 조이면서 상판과 하판이 같이 맞물리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후에는 이제 어, 무선 마우스, 무선 키보드, 마이크로 HDMI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USB-C 타입 전원 반드시 아댑터 3A 평 이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웹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연결되어야 돼서 어, 이더넷도 같이 연결을 해줍니다. 현재 상온은 26도가 되겠네요. 총 26도에서 테스트를 하고 어, 웹 벤치마킹을 시작해 줍니다 라즈베리파이4 같은 경우에는 이전 파이들보다 발열이 어, 훨씬 많이 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히트싱커 없을 때는 9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집에서 이제 미디어 서버 돌리고 있는데 미디어 서버 같은 경우에는 어, 히트싱크 부착된 상태에서 60도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만약 히트싱크 없으면은 이제 CPU 스트레스 심하면 아마 뭐 70도, 70도 80도는 그냥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라즈베리파이4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히트싱크 부착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번째 히트싱크 부착한 후에는 어... 배치마킹 후에 온도 테스트가 지금 58도, 60도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이전이랑 거의 75도 정도 낮아졌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팬을 부착할 건데 투명 팬이라 예쁘더라고요 생명펜을 부착해서 히트싱크 부착했을때랑 펜 부착했을때 그리고 이제 히트싱크랑 펜 없을때 이렇게 뭐가 다른지 보고 펜같은 경우에는 라즈베리파이의 어 핀맵 보시면 은 5V랑 그라운드 잘 확인하셔서 어 연결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립은 생각보다 쉽고요 어 그냥 정해진 자리에 넣고 나사만 돌리면 조립이 완료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편리하게 조립하실 수 있어요 <웃음> 다시 한번 어, 마이크로 hdmi 랑 usb-c 타입 전원을 연결해서 어, 똑같은 테스트 한번 더 해봅니다 상온 현재 27도 되어 있고요웹 벤치마킹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설명이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아마 여러분들도 저 주소로 접속하셔서 어, 자세한 내용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같은 테스트로 일단 이전에 했던 거세 번씩 반복했던 거 똑같이 해줍니다. 점수 웹벤치 마킹 같은 경우에 점수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점수는 다 비슷비슷한데 현재 온도는 지금 55도. 어, 다 비슷. 비스... 온도도 그 히트싱크 때랑 이제 팬 있을 때 요거는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최종적으로 뭐 결과 데이터는 봐야겠지만 지금 성능은 발열이랑 어한 70도 까지는 크게 연관관계는 없는 것같고요그 다음에 히트싱크 달기 전후 같은 경우에는 어약 15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라즈베리 파이4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듀얼 hdmi 도 있는데 아마 hdmi 를두개다 사용하시면은 더 발열이 올라가겠죠 일단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베, 웹 벤치마킹은 대동소이해 보이고요 시스템 벤치 결과도 대동소이하고요 온도 경우에는 히트싱크 없을 때는 75도까지 올라갔었는데 히트싱크 부착 후 60도 팬 장착 후에는 최대 57도네요 팬은 아마 더 높은 온도에서 효과를 발휘하겠죠 뭐, 결론은 이렇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4 히트싱크 필수! 감사합니다.